오늘은 125쪽 대육계 구사입니다. 구사는 비기방이면 무구리람. 구사 거태유지시하야 이과중의니시는 대유지성자야님. 가성이면 즉 흉구 소유생야람, 고로 처지지도 입비기방이면즉 등무군이 미능겸손하야 불척기태성이면. 즉트무구야람 사근군지의 고위하니에 구처태성이면 즉치흉구람 방은 성다지모니시 제구에 온 문수상상이여늘 행인 방방이라 하니 행인 성다지 성이옵 대학 명예운 사원 방방이라 하니 언 부왕 유 마지 성야란 황, 자, 의 으, む, 이,는, 이 상, 이라, 정, 전, 에, 말 을, 성, 모, 라, 하, 님 이혹 하, 하, 이라라 요고는 유중지 군 하, 구사이 하, 하, 하, 하, 하, 하, 야 유참핍지 혀미난연인나 이기처유야라 고로요불극기성지상하야이특무후님 개정제의 여시야람 상할피기방무구는 명변제야람, 능풀처기성하야 음. 이등무구자는 개육명변지지야니, 재능병지야람, 음. 현, 시, 지, 는, 명, 변, 물, 리, 하, 얌, 당, 기, 당, 성, 즉, 시, 구, 지, 장, 지, 고, 롬, 손, 어, 하 얌, 불, 감, 지, 어, 만, 그, 겨, 람.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요. 눈을 쳐다보면 눈꺼풀 위아래로 가운데 눈동자가 있 눈동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고아래렇는이결된이에요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는 이렇게, 이렇게, 이이 어떻게 보면 눈 언저리 자체부터가 눈 자체가 밝은 걸 상징하기 때문에 눈썹 밑에 갔다는 거예요 지금이 구사요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보세요 구사는 비기방이면 누구리라 여기 비자가 있고 그 방자가 있는데 방자는 성대한 거거든요 즉 이 전체의 괴가 대육괴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차지하고 많은 것을 갖추고 갖게 되는 그런 괴인데 이 구사효의 입장은 이제 밝게 분명히 이게 분별을 할수 있는 그런 출발선에 서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오롯 눈만 잘 챙겨도 되는 거지 그걸 너무 많이 가지려는 그런 마음을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비기방이면 그 방자는 성대하다 라고 풀었는데 많고 많은 것을 빛자는 동사화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닐 빛자가 아니라 이럴 때는 행동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부정하는 말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대하게 그거 모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무불이라 허물이 없을 거다 그렇게 안해도 자동적으로 지금 부자가 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거기서 더 드러내서 더 챙기, 챙기려고 하는 마음만 갖지 않으면 허물은 없을 거다 구사 거 대유지시아야 이 구사효가 대육계, 대유의 대유 시점에 있어서 이과중인 이미 그 중간의 단계를 지났어요 모든 것은 그 중간을 지났으면 기우는 거니까 그 중간을 지나고 있으니 신은 대유지 성자야라 이것은 대유계의 아주 성대한 것이다 과성 즉 흉구 소유 생려라그 성대함 이 성자는 본래 그릇명 위에 이룰성자잖아요 그릇에다가 담아서 가득 채워진 것이 성자니까 그 가득 채워진 거에 조금만 더 담겠다고 하면 넘치는 거니까 수용 없는 거잖아요 과성 즉 흉한 것과 허물이 그거기로부터 생기게 되는 까닭이다 고로 처지지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입장에서 처신을 해야 되는 방법은 비기방즉, 특무구니 그 성대한 것을 자꾸 이렇게 하려고 더 욕심부리지 않는다면 허물이 없게 될 것이니 미는 겸손하야 거기에 필요한 글자가 겸손이란두 글자야 그데 앞에 능할 능자를 썼어요. 능히 겸손할 줄 알아서 풀척이 퇴성이면 그 너무 지나치게 성대한 곳을 처하지 않으면 즉득 무배하라. 그 다음은 허물이 없게 될 것이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음 바로 위에는 임금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구삼효는 공로를 인정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껴있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다 자기한테 같이 오는 공이란 말이죠. 그러니 사, 근군지, 고의 아니 이 사효가 임금과 가까이 있는 높은 지위에 있으니 구처, 태성이면 진실로, 너무 성대한 데에 서신을 하려고 하면, 치흉구라, 흉구를 이루게 되더라. 방은 성다지 문이 방이란 많고 많다는 모양이니, 위에 성 자는 부피나 양적으로 많다는 거고, 다 자는 개수가 많다는 걸로 보면 될것 같아요. 성다의 모양이니, 시 제구에 시경 제국편에 문수 상상위원을 성인 방방이라 하니 문수는 강 이름이죠. 문수가 상상위원을 상상은 물이 넘실덤실 흘러가는 모습이고 행인 방방이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기도 많다라고 했으니 행인 성다리상유 그것은 시경에서 말한 행인 방방이라는 그 말은 행인 성다한 모습을 표현한 말이고 아 대명에 운 사원 방방이라니 아는 소와 대하할 때 대하에 있는 말이지요 대하 대명편에 사원 방방이라니 사원은 말 종류랬지요 말들이 많다라고 했으니 언 무왕 육마지 성자라 여기에서는 우왕의 육마는 병마라겠죠? 병, 병마가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두 가지 예를 볼 때, 방방이라는 말은 성, 다의 뜻이 나온다는 거예요. 방 자, 음의는 미상이라, 그런데 본의는 방 자의 음과 의를 자세하게 알 수가 없다. 정전의 성모라 하니 근데 정전의 성대한 모양이다 라고 풀이를 했으니 이혹 당연이라 이치가 혹당연하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거는 유중지군이니 바로 위에 있는 유고는 유음효라는 거죠 유, 유이면서 유 중도를 지키는 군주이니 구사이 강근지지하야 부사가 이미 강성한 양효로서 그 위에 있는 유중한 임금 근 가까이 있단 말이죠. 있어서 유 참핍지 혐이나 참남딘다라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핍박을 한다. 강하니까 유약한 임금을 핍박한다라는 그런 혐의와 이제 함부로 넘어쓴다라는 그 참남의 혐의를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기처유야라 그러나 이 본자질은 육사 아니 구사효니까 위치가 음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기처유 그 부드러운 곳에 처신을 하고 있는지라 고로 유 불극기성기상하야 그 성대함을 극도로까지 미루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뜻, 무군이, 허물이 없게 될 것이니, 개, 첨제의 여시하라 첨을 친 사람들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할 것이다. 근데, 그, 어, 고문진부에 보면, 군자행이라는 글이 있어요. 군자행. 섭이중이라는 분이 쓴 글인데, 거기에 보면, 군자는 방비연하여 불처 혐의가 아니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시작이 그런데 군자는 그 훌륭한 군자는 방미연, 아직 벌어지기 전을 방한다. 미연의 방지에서 불처 혐의가 아니라 혐의질 그런 사이에 처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때 여기 있는 구사효의 위치는... 굉장히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거기까지 안간 것은 처신을 잘하는 문제 된다는 거죠. 상할 비기방무구는 상의 하로대 비기방무구라고 이렇게 포리한 것은 명변제야라. 분명할 분명히 밝힐 명자고 변자는 분별할 변 제자도 밝을 제자야. 밝게 분별을 한다는 말이다 그것은 뭐냐면 위에 있는 유약한 임금을 넘보지 않고 또 가까이 있다 해서 업신적인다는 그런 혐의도 안 받고 그러려면 이 사람이 분명히 그 밝은 것이 있다는 거죠 능불처 기성하야 능히 그 성대함에 처하지 않아서 이득무구자는 허물이 없게 되는 이유는 개유, 명변지지 아니. 왜냐하면 명변, 분명히 분별을 할수 있는 지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알죠? 그럴 때 여기 쓰인 제자는 명지라고 해요. 밝은 지혜. 그러니까 현지지인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명, 변, 물리하여 분명히 사물의 이치를 분별해서, 당기, 방성직, 그 바야흐로 막 성, 성대할 때를 당해서는 지, 구지, 장직으로 허물이 장차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아차린다. 고로, 능, 소넉하야, 능히 지나친 거는 덜어내고, 자꾸 더 갖고 싶은 욕심 이런 것들은 억제를 해서 불감치여 만그야라 감히 가득 찰만자 가득 차고 그게 달아놓은 데까지는 이르지 않더라 이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어 거기 당기 방성즉 지구지장기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죠. 이 방자가 막 뭐뭐 뭐 하려고 하다 이런 뜻으로 해서 그래요. 그막 성대하기 시작하려고 할 때쯤에 벌써 저이꽉 차면 허물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아차린다 이거죠. 그게 이제 비기방 부은 명변제 명변제라는 세 글자가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제자는 명뭐라 밝은 모양이다 이거죠.